이게 셀라빈이? <웃음> 나는 저는 <웃음> 이번에 스윙권이 처음으로 개인적으로는 처음으로 된 거라서 그래서 셀라빈 때가 됐다고 해서 니까 신경으로 연락 처음으로 오는데 그래서 더 좋아했던 것 같아요 <웃음> 우리가 전이어서 진짜로 이라엉노나가 좋았었는데 노래 가이드때부터좋는데또 나온 걸 보니까 윤리가 부른 것은 너무 좋아가지고 유리가 깜짝 놀랐어 너무, <웃음> 너무 잘해가지고 그러니까 유리 우아거어 유리... <웃음> 아, 아, 아, 아, 그래. 좋은 거는 아름 원래 좋은 게 알았는데. 그러니까 원래 춤도 잘 추고 노래도 했는데 이렇게 맞아. 잘 소화하는 거는 뭐야? 뿔레건 나오고 깜짝 놀랐어. 맞아 좋았어. 내용도 그러니까 원래 보통 사랑 노래에서 많이 쓰는데 맞아. 사랑 아닌 걸로 우리가 같이 t 으로서 나온 건 처음이거든. 저 하던 적도 여러 번을 처음이네. 하나 같이 가 우리가 인기가 나온다고 되게 예능 많이 찾아봤잖아. 선영불이 진짜 많았어요. 간 예능만 많이 찾아보고, 역시 유리다. <웃음> 아, 유리가 <웃음> 빨리 나왔으면 <나와서> 좋겠다. <웃음> 이매력통가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유리하 활동도 최근에 <웃음> 많이 해가지고. 맞아, 맞아 드라마 그아하 무대 <웃음> <웃음> <웃음> 너무 잘하고. 그래서 <진짜>. 셀럽이도 <웃음> <헬라비도> 무대를 했으면 <웃음> 너무 좋았겠다고 <웃음> 생각을 하긴 했어 <하죠>. <웃음> 멋있을 것 같은 노래 들으면 잘 어울리는 노래. 뭔가 처음 솔로 내는데 참여하는 것 자체가 너무 운데 남녀간 어떠한 수가 안들어겠지들는 우리가 뭐 아이디어 서로 냈던 것도 가장 골고루 잘 들어간 노래고 남녀간의 상황이 아니라 <웃음> 삶에 대한. <웃음> 자신 있고 <웃음>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노래랑 더 의미가 있어. 약간 유리가 우리랑 또래잖아 맞아. <웃음> 야 맞아. <웃음> 그래서 그래. 그런 게더 그래. <웃음> 있는 거지 아시그 가사가 되게 뭔가 유리. <웃음> <웃음> 그래, 이안 아, 뭔가 응원하는 진짜 애들 그렇게 와, 상와없어 엄마가 할때그런거 근데 되게 그냥 뭔가 우리애 한날 옛날에... 그렇게 어, 응. 되게 예. 아름다웠으면 좋겠다 이런 예. 생각을 하면 맞아. 맞아 가수가 노래 제목 따라간다는 듯이 말도 있듯이 어작다가도 어, 음. 노래 제목 따라간다고 음. 음. 아닐까? 어그사람이 노래 제일 좋아했었는데 이곳이 인생의 근데 약간 유리 꺼 대서 더 좋았던 게나 되게 개인적인 말이긴 <웃음> 하지만 음악은 그 노래를 들으면 되게 딱 생각나는 그런 시기가 습득하는 게요 소녀시대의 가 한참 고우리가 원서, 어. 한참 합창시절이려고 음... 그래, 추억이 엄청 야학그한창시절이라고야학은했는데 아, 그 <웃음> 그 <웃음> 음, <모르겠는데> 그렇게 꼽으 <웃음> 어쨌든 되게 엄청 동원시절이잖아, 응. 지금도 생각하면 되게 소녀시대가 생생한 것같아 되게 그냥 내 인생을 맞아. 너무 좋 동원시절이었는데 데뷔가 덕리가름게렀고 아가 자나와 아가 자꾸 안나와 <웃음> 그이네게이요 저... 어. <웃음> <웃음> 근데... 네. 그런 데뷔한 11년, 네. 12년차 네. 됐을 네. 때첫 추를 네. 하고 좋아. 아이가 키포도 먹으니 좋았어. 진